보을때 받는 돈인데 네. 이제 그 돈을 이제 사용해서 받으려면 일단 사용한 네. 금액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네. 이제 150원짜리 지우개가 네. 음 x개 몇 개인지 모르기 때문에 네. 150원짜리 지우개를 X이니까 곱하기 X로 지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네. 그아 표현되제아 네. 근데요 선생님 왜 150X-500이 아니에요? 네? 150X-500이 네? 150X 아니고 왜5 0 0 x 150X인 거예요? 500원이라는 범위 안에서 사용한 금액이지 때문에. 아 그렇구나. 네. 아 그래서 그 돈에서 빠지는 거예요? 네. 아 그렇구나. 아...